이,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립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거도 하는 슬롯도 배웠습니다 근데 립하고 슬롯에 보시면 자 먼저 립을 보죠 보면 move profile to pas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 안에도 어떻죠 move profile to pas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의 스케치 안에 이렇게 프로파일 단면도 있고 그리고 경로도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영상 이런 영상 이런 영상을 립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얘를 위한 똑같은 단면이지만 이 경로상에 사각형 그린 다음에 립 한번 하고 또요 원상에 단면 만든 다음에 요 사각형 그려가지고 또 립하고 이 커브상에 면 만든 다음에 단면 그려가지고 또 립하고 립을 세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너무너무 귀찮아요. 똑같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Move Profile to Pass 기능입니다.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단면, 그러니까 프로파일하고 센터 커브, 경로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각각 다른 스케치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상에, 같은 면에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제이 누워있는 면에, 얘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 면에 가까이 다른 면에다 이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평면에 있는 센터 커브 따라 흘러가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3d 커브 따라서 작업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d 커브 따라서 슬롯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잘 쓰시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예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디를 하나 만들죠. 결과로 담을. 예, 여기다가는, 프라퍼티에서요. 이렇게 해볼까요? 바디 이름을. 내부적으로 한글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한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결과, 이렇게 만들죠. 자, 첫 번째요. 요 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 하나 담고 있는데, 스케치 더블 클릭하더라보니까 이렇게 있죠. 요 단면. 너무 지저분하죠. 어디 있나요? 예. 안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자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자 어딘가 이쪽에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감춰보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단면이 단면있고요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단면 프로파일과 이 센터 커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본 다음에 한번 여러분한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 단면 찍는 겁니다. 근데 얘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우스 오른쪽 Extract 아니면 프로파일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프로파일 기능을 써보죠. 서브로 하셔가지고 이선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녹색 OK 누르죠. 그럼 프로파일 정의는 끝났어요. 센터 커버 있죠? 지금 얘 어떻습니까? 찍으면 얘까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Extract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OK 해보죠 그럼 얘가 단면 따라 흘러가는데 지금 막 이상하게 흘러가죠 이럴때는 Keep Angle로 하시면 안됩니다 Pulling Direction을 하시던지 아니면 Reference Space로 하셔야 됩니다 Reference Space로 하죠 요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도 에러 나죠 이걸 체크하셔야지만 이렇게 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요 단면이 이 경로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로 따라서 그럼 이 단면이 결국 뭐라니예요 보시죠. 패스로 프로파일을 무브,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으로 이사을 시키겠죠. 이 단면을 여기에 갖다놓고 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면을 잡아줬으니까 이 면하고 평행하게 옆에서 바라본다면, y축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평행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옆으로 삐뚤삐뚤하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단면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동시에 다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리버를 쓰겠습니다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정의라 하죠 서브 타입으로 맞춰놓으시고 얘를 찍겠습니다 어, 선택이 잘 안되네 야, 예, 예, 오케이 하죠 그다음에 이세 개를 다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번엔 조인 기능을 쓰겠습니다. 꼭꾹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아, 이런 부분들은 좀 GSD를 좀 배우신다 고 그러면 남의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뭐 초보이신 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하죠. 자, 선들이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에 지금 각지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익스트랙트하면선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인포인트 방식이랑 선, 그냥 연결된 선들은 다 선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찍어보죠. 됐죠? 하나 이렇게 추출이 된 겁니다. 얘도 한번 추출하죠. 마우스 오른쪽. 이번에는 그냥 익스트랙트 하셔도 되겠네요. 원이니까. 해 예,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또 마우스 오른쪽. 이번에는 얘는 어떻습니까? 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탄젠시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익스트랙트 하셔도 되겠어요. 서플라인선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찍었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습니까? 하나, 두 개, 세 개가 뚝뚝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 커넥시티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조인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합치는 와중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전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누르면 에러 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 해제 하시고 OK 누르시면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붙여줍니다 조인 됐죠?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레퍼런스 스페이스 하시고요 요걸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일어나니까요. 여기다가 대고, 요 면, 이 스케치가 있는 면 있죠? 띄워주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신기하죠? 한꺼번에, 요 하나의 단면을 가지고, 리벌, 세 번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만들 거냐, 저쪽으로 만들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요거는 요쪽이냐, 요쪽이냐. 요게 지금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만약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요 방향선을 이용해서, 그죠요 단면을 여러분이 좀 다르게 배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뭐 스윕이나 로프트, 블렌더, 믹스라플레이스 뭐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실제로 뭐 에러 나온 건 아닙니다. 클로즈 하시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렇죠? 자, 요렇게 컬러 가는게 보이시죠? 상당히 신기합니다. 근데,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정 스케치 작업을 하실 때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그게 뭐냐면, 이 경로는 물론 뭐, 어디 위치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단면이 문제입니다. 단면이. 단면이 반드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 제가 요거를 보조 요소로 변경해 버리고요 여기다 대고 원점하고 떨어진 위치에 한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려볼까요? 요쯤에 이렇게 아 요거 네, 해제하고요 자 해제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한번 그려보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자. 리파정 프로파일. 지금 가,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출해 내는 겁니다. 익스펙트 하신 다음에, 자,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요 부분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프로파일 기능을 써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포인트 방식이랑 선,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다, 그 연결된 선을 다 추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센터 커브. 저는 이렇게 해보죠. 하나만 추출하겠습니다. 뭐, 요 원을 한번 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레퍼런스 베페이스 하시고 요거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면을 잡아주면 된다,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어잘 흘러갑니다 뭐 아무리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놈이 요 중앙이 사각형 중심이 경로 상에 이렇게 배치가 되나요 그렇진 않죠 떨어져서 배치가 됩니다 떨어진 만큼 얘도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좀될수 있으면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을 이렇게 이쪽 할거냐 저쪽 할거냐 이렇게 보시면 방향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됐죠 자 단면을 그리실 때될수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결과를 예측하실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립 프로파일 자 익스트랙트를 쓰죠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포인트 연속성 이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그 다음에 센터 커브 익스트랙트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얘만 오케이 하고 레퍼런스 페이스 m 브 체크하시고 평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프리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각형이 딱 여기 중심이 여기 경로에 중심이 오진 않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지 막 이런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단면을 그릴 때는 정중앙에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은 이제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고요 얘를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쇼하죠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하나의 이번은 요 면에다 그린거예요요 면에다 그린거고 자 경로로 사용할거는 요 다른 면에다 그린겁니다 요 면에다 그린거예요자 이렇게 면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단면이 어떻습니까 이 경로 안에 있는겁니다 단면 단면이 센터있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원을 이렇게 해 놓은거는 자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자리파죠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냥 스케치 찍어주면 됩니다 더 편하죠 <웃음> 프로파일 찍고요 센터커버 찍었습니다 일단 예스 yes 누르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페이스 하시고요 얘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단면이 있는 이 면을 잡아야 될까요? 경로가 있는 이 면을 잡아야 될까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단면이 있는 면을 잡아보죠 그랬다면 에러 나죠 결국은 경로가 있는 면을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렇 결로 하는 거죠. 이거 먼저 체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면에 있는 면을 잡아보죠. 그럼 에란 나는 겁니다. 결국은 얘 레퍼런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경로가 있는 면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로가 있는 면요 경로가 있는 면, 경로 그 스케치를 그린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프리뷰 해보시면 이렇게 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요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요쪽으로 하면 프리뷰 해보면 이 홈이 반대편에 오겠죠. 이렇게요. 지금 홈이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홈이 또 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변경을 하실 수 있다.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쓴다고 러면 스케치를 따로 그리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막막첫 번째 방식처럼 막 익스트랙터 추출해내고 그런 기능을 모르는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죠 그리고 단면은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단면이 경로에 중앙이 중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저런거 아, 상당히 좋아요 안그러면 이거 일일이 립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져있어도 립이 잘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각져있어도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요 하이드 하고요 이거 한번 보자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놈은 요면에다 뭐 그렸어요 요 단면은 그쵸? 그리고 자 나머지 거는 막 스케치 그려가지고 그쵸? 돌출하고 또 스케치 그린 다음에 프로젝션 투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하이드 하고 요 3차원 경로 따라 흘러가는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4번은 보이게 해야겠네요 자리립를 해보겠습니다 리립 단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센터 커브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찍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레퍼런스 스페이스를 하시고 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어떤 스페이스 잡아야겠습니까? 이 돌출한 면 있잖아요. 얘를 보기가 하겠습니다. 요 면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면 따라서 이놈이 착 이렇게. 하... 환상적입니다, 진짜. 이건 모른다 고 그러면 이거 일일이 리입셔야 돼요. 아죠 여기다 면그리셔아주요 단면 그려가지고, 립 한번 하고, 또 여기다 단면 만들어서, 또, 단 에, 면, 평면 있죠? 요 면, 그린 다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요만큼 또 스케치 하신 다음에, 또 스케치 뭐, 재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또 맞추시고,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렇죠 여기, 그쵸? 요 단면에, 원점, 원점이 여기 센터 커브에 딱 일치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나실 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롯만 가능할까요 자 이번에는 립을 한번 해보죠 아참 립만 가능한게 아니라 슬롯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드 하고요자 여기 슬롯이 되어있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웃음> 죄송합니다. 자, 패드에서요.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살짝 구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이랑 이 면이죠, 바깥 면들 하고의 교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익스라플레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하셔 가지고 위에 선, 아래 선, 가운데 선 이렇게 세 음, 개의 선을 구했습니다. 이세 개의 선이 따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이 선을 이용해서 요 오케이. 원 있죠? 원을 이세개의선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자, 슬롯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롯 하죠? 일단 프로파일은 요거죠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센터 커브 경로는 얘가 되겠죠? 경로를 찍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러 납니다. 자, 레퍼런스 스페이스 방식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면을, 어? 그럼 면 하나만 잡으면 될까요? 면 하나 찍어보죠. 그럼 되나요? 안되고 있죠? 일단 이걸 체크한 다음에 면을 하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면에만 만들어지죠 난다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안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슬롯, 프로파일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센터 커브는 멀티스트랙트 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레퍼런 스베이스한 다음에 요거는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면이 지금 하나, 둘, 세개저 뒤에 면네개 이거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하겠습니다 조인해야겠죠? 첫 번째, 익스트랙트, 뽑아내겠습니다. 아니면, 탄젠시하게. 요 면을 찍으면, 이 면하고, 탄젠시한 면들이 다 선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어떻습니까? 쫙, 흘러가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익스트랙트 해도 될까요? 한 다음에, 여기, 탄젠트 방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좀따 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렇죠? 모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 경로 따라서 뭐 저쪽 뭐 GSD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 고 그러면 수입 파물하고또 수입 파물하고 수입 파물한 다음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수입된 공매를 이용해서 스플릿 세번 해야겠죠?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자,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아, 잠슬로시죠 프로파일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커브 요 잡아주죠. 몇번 스페이스 하시고 이 무브 프로파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네, 마우스 오른쪽 이번에는 어? 익스트랙트가 있나요? 아 익스트랙트가 없네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조인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탄젠시 아니면 익스트랙트 한다고 러면 하나씩 면 하나 찍고 다 오버리죠 <웃음> 다 오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음. 내가 지금 면만 추출한다고 러면 no p r o p a g a t o n 오케이 하시고 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거 찍어주고 오케이 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이면 찍어주고, 또,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뒷면 찍어주고,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 다 치우겠습니다. 아, 이거를,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탄젠시한 부분 한꺼번에 추출한 거죠? 인탄젠트 하고, 얘 몇만을 잡아주면 쭉 다. 실제는 하나지만, 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탄지션 연결되어 있는 얘랑 얘랑 얘랑 뒤에 있는 거네개 한꺼번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되나요 프리뷰 어, 얘만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롯 프로파일 얘 잡고요 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베페이스 체크하고 마우스 오른쪽 조인 마우스 오른쪽 탄젠시하게 추출하겠다. 이면 하나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왠지 얘 하나만 선택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웃음> 그죠? 프리뷰해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좀 정리를 해보죠. 프로파일을 경로에다가 무브 이동시켜가지고 작업하는 명, 옵션입니다. 하나의 스케치 안에 프로파일과 센터 커브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각각 있으면, 각각의 스케치로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단면은 어차피 뭐 음, 평면에 그리겠지만 은 입체적인 경로 3D 커브 따라서도 슬롯이나 아, 저 립이나 슬롯이 된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알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번 해야 되는 작업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